장마가 끝났나요? 높은 하늘과 낮은 구름이 함께 있지만 날씨가 좋아서 시야가 선명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로변에 밭을 소개해드리고자 나왔는데요. 청운대 정문 앞 도로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밭입니다. 화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밭인데요. 도로보다 조금 높게 복토가 되어있네요. 현재 밭에는 옥수수와 콩을 심어 놓았습니다. 길 건너편에는 원룸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대학가의 특징이죠.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. 접근성 등 교통여건을 보면 버스 정류장은 길 건너 바로 지척에 있고 초, 중, 고등학교와 읍사무소는 모두 차량 5분 내에 접근 가능한 홍성 시내 지역입니다. 인근의 청운대학교 등 3개의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대학가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어의 이 토지는 전체 면적 387평방미터 약 117평으로 건폐율 20% 융정률 80%의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지역입니다. 면적이 넓지 않아 큰 건물을 짓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금액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85만원, 전체 금액 9,945만원입니다. 대학가와 인근 아파트 단지를 공략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뿌띠 브런치 카페는 어떨까요? 조심스레 권해보고 싶은 곳입니다. 감각 있으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. 고맙습니다.